아, 또 이맵 이야. 어, 이번엔 어, 각팀 별로 다 뭉쳐 있 어요. 자, 체력 제일 높 으네. 와쟤들왜 이렇게 체력 이높 아? 와, 정확 한데 보급 을챙 기겠 습니다. 오케이 더블샷 nope. 아두 번째 발안 받았네 아 뭐야 나랑 같은 생각을 했네 그러면 이 친구 앞에 오케이 샷 그렇지 170? 한대 남았어요 한대아 얘가 문제네 여기 벽에 병에... 끼워가지고아 일단 까다롭다 오 나이스 오 멀티샷 나이스 어? 와날 저격하네 아니아니야 앞에 얘부터 없애야겠다 얘가 지금 피가 제일 많기 때문에 회복 먼저 하고 오케이 딱 맞죠? 와이어 그렇지 534 아... 딜이 약했다 아또 나은데? 아... 아... 아씨 아... 이거 딱 내가 킬하려고 했는데 아... 아 불안해 불안해요 아직 우리 쪽이 피가 많긴 한데 제발 한방에 끝내자 잡아라 제발 그렇지 2대1 이거 이겨지 2대1은 오? 야 한방에 죽었다고? 와.. 그리고 턴이 또 얘한테 갔네? 이 무슨.. 이런 운빨 조 어. 무슨, 턴을 두번 다져가. 오케이, 못 맞추고. 일 피가 932, 423. 자리가 이쪽에서 더 좋아요. 여기 좀, 막아주는 역할이 있어가지고. 와, 안 맞네. 야, 세 발짜리밖에 없어? 왜, 그래, 한 발짜리 써, 한 발짜리. 와, 야, 왜 이걸 못 맞춰? 일단 방벽 뚫렸어요 여기 막아주던 거 이제 맞추겠지. 오케이 서로 못 맞추고. 제발 제발. 아또안 맞았네. 와. 다음엔. 아 승부를 가리자. 또 졌어. 어 들어? 들어오야왜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리얼 덴 안투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얼 덴 안투에는 오, 여거 포인트 맞네. 이거 뭐지? 그 다음 멀티 탱으로 참가를 해보도록 더 단단히 접근. 더 단단히 접근. 하겠습니다. 어, AI 대전 친선전 방만들기 어, 빠른 시작. AI 저는 무슨 바로 사람이랑 붙는다. 오 뭐야 뭐야 뭐야. 다들 어버버하고 있죠? 아, 위치 위치 잡는 거구나. 아, 이건 순서 없이 그냥 막 쏘는 거구나. 오케이. 좋아요. 멀티탱이 이런게 좋죠 그렇지 퍼져야지 퍼져야지 이게 그렇지 퍼지는게 맞지 그렇지 두명 맞추고 야 여기 퍼져라 얘들아 붙어있으면 세트로 죽는다 세트로 연석이여 어? 이게 뭐야? 연사기어는? 어? 이거 뭐 만들어졌다 아~~ 저 미사일을 아, 안티미사일 뭐 그런건가? 뭐야? 우리 벌써 두명 어디갔어? 이럴수가 벌써 두명이나 죽었단 말이야? 멀티로켓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야, 우리도 킬좀 하자, 얘들아. 저, 저 뒤에 세 명은 뭐해? 어, 죄송합니다. 게임하고 있었구나. 저 딜을 노려야겠다, 딜을. 가자! <웃음> 와, 딜 이것밖에 안박어 오메, 또 죽었네, 우리. 됐다, 한명 잡았다, 한명 잡았다. 이건 잡았지, 잡았지, 잡았지. 그렇지. 1킬. 아, 저 뒤에 세명이 문제네? 오메, 오메, 오메. 죽는다, 죽는다, 죽는다. 해보. 아,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아, 씨. 아. 오 oh, 여베비? 아 닉네임도 미템고수에요 미사탱커 고수 어나 이거 자리가 굉장히 안좋은데 이거? 나는 미템고수한테 도전장을 던지겠다 아아아아 아, 아. 아.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이씨 제발 이게 계속 여기다가 낙사로 죽거든요? 아이고 맵이 와 진짜 맵이 좀 그런데 이거 우리 저 위에 싸우고 있다. 우리 팀들 사설 날아가는 게좀안 보이지? 제발 살려줘! 살려줘! 아씨! 야! 아유 죽겠는데 또? 단발기요? 기어? 단발기는 어보지 어어어 도망 아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아 이거 쿨마도 회복되는 거구나 아아또 다구당했어 씨아 아니 저 위에 저렇게 많은데 왜 나만 때리는 거야 어이 왜 이번에 또 완전 평지맵이네요 유도미사일은 필로없는것 같고 망고스틴 망고스틴 오케이 계속 무빙을 쳐야겠다 아, 아까 여기 뭉쳤을때 쓰려고 한건데 아, 오케이 미사일 왔다 더블파이어 어? Nope. 뭐야 그사이에 도망갔어? 아 날렸네 아야 K9 K9 자주폰 날리자 K9 자주폰 날려야지 이거 이거 이거 배려 배려 배려 설치하고 유도미사일 유도미사일이 아저 깨지겠는데? 유도미사일? 자 이거 맞추나맞추나 맞추나? 그렇지 오케이 K9 자주포 박살냈고 <웃음> 좋아 와 이판 좋아 좋아 좋아 흐름 좋아 흐름 파워업 하고 그 다음에 강화 유도탄 설마 배려가 막나? 그렇지! 뚫고 들어가죠! 그렇지! 아이판 이겼다! 아 우리, 우리 팀 잘하네 우리 팀 너무 잘하고 제 막힐! 막힐! 아 안맞았네 끝! 아 드디어 이겼다 아 이거 팀빨도 중요하네 어? MVP! 와 좋아 MVP! 아 MVP면 하이라이트 봐야지 음, 와 아, 여기서 더블킬 했구나 호! 3점! 3점 차이로 1등 어? 뭐야 줌피에는 3등이네? 명중률도 3... 어? 뭔가 뭐야 꽤 낫잖아 자 이렇게 오늘 포트리스 배틀로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. 게임이 너무 간단한 게임이어가지고 뭐 어려운 거없구요 아까 제가 한 플레이드로만 하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같습니다. 어 생각보다 그래픽이 좀 완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조금 선입견으로 안 좋게 봤었는데 막상 게임 해보니까 어 그냥 가볍게 즐기기엔 좋네요. 포트리스를 해보신 분들이거나 이 포트리스 장르에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더보기란에 이제 쿠폰 다 적혀져 있으니까 꼭 사용하시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